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3월 18일에 추가된 새로운 이벤트하고, 이제 앞으로 그랑사가의 방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가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게임에 직접 영향이 있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확률업 이벤트. 어, 이번 확률업은 승리의 기사, 마법사의 전, 공주의 권리, 시면의 문지기, 거의 4가지고요 네 일단은 뭐 숲의 수호자, 하늘의 수호자 두개가 없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할까 싶기도 합니다 이번 두가지 이벤트는 전부 다 일주일간 진행되고요 3월 4주차 점검 전까지니까 날짜를 확인하면은 그 다음주인 3월 25일까지 25일 점검 전까지 하는 이벤트입니다 자, 숲에서 퀘스트 이벤트라고 새롭게 생겼는데 3챕에서 7챕터에 필드몬스터 처치할 때 랜덤으로 병사의 수배서, 기사의 수배서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일단 이미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 아이템은 인벤토리의 소모품에 이렇게 수배서가 들어가 있고요 각 수배서마다 병사라고 붙은 거는 상자를 2개 받게 되고 기사라고 붙은 거는 상자를 4개 받게 됩니다 이거는 챕터별로 전부 다 똑같고요 그래서 이 수배서를 얻고 그 수배서를 사용하기 누르시면 은 서브캐스트가 새롭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 서브 퀘스트를 수행해서 받는 보상이 여기 적힌 이 상자들이에요. 이 전리품 상자를 획득해서 열게 될 경우 이렇게 안에 보상들이 들어있는데 쭉 보시면은 각종 티켓 그 다음에 열매 그다음에 여신의 기도 그 다음에 상급 즉시 물약 지속 물약 이번에 새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추가된 맹공의 물약 원소 물약 그리고, 은빛 왕궁명령서 무료 다이아, 그 다음에 주얼은 10개에서 100개 중 랜덤, 그 다음에 각 속성별 결정, 거기서 랜덤 1개. 그리고 이 방어구는 이제 챕터마다 등급이 다릅니다. 자, 3챕터에서는 R+, 4챕터는 SR, 그 다음에 5챕터에서는 SR+, 6챕터에서는 SSR, 그리고 7챕터 오셔야지 SSR+, 방어구. 이렇게 랜덤 1개를 받게 됩니다. 어, 여기 있는 거다 주는 게 아니고, 이 리스트 중에서 하나만 얻는 겁니다. 대부분 여기 물약 라인에서 받게 되겠죠 그나마 티켓이라도 얻으면 은좀 이득인 것 같아요 자, 저는 아직까지 이거 수배서가 안 떨어져서 아직 못해봤는데 미리 해본 사람들의 경험을 봐서는 이 서브캐스트 할때 몬스터 처치 몬스터 처치할 때 나오는 어떤 아이템을 모으라고 합니다 약 70개 정도 모으라고 하는데 이거 뭐왕국퀘스트 진행하면서 이 서브캐스트 같이 진행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서버캐스트를 하기 위해서 뭐 다른데 가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하던 왕국 캐스트를 진행하시면서 이서버캐스트 같이 진행해서 보상을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벤트는 확률업 뽑기인데 요거는 뭐 아시겠죠 어떤 건지 근데 이번에는 새로운 탭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일반 뽑기 일반 뽑기에 이렇게 확률 4개가 증가한 겁니다 이것도 3월 25일 점검 전까지 확률업이니까 알아두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번 업데이트로 새로운 코스튬, 교복 코스튬이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하고 똑같이 천 다이아에 판매하게 되고요 레어 등급이 색깔은 검정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세리아 더구 큐이 두 개만 파란색 계열이고 나머지는 약간 검정색 계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각보다 남자 캐릭터 쪽에서 아주 디자인 괜찮게, 퀄리티도 아주 괜찮게 나왔어요. 예상외로 여캐 쪽이 조금 퀄리티가 좀 떨어져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나마리의 쪽은 여기 보이는 거랑 이 인게임, 이 인게임에서 보이는 거랑 조금 달라가지고 좀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튬 같은 경우는 수집 효과. 현재 수집 효과가 6단계, 6단계면 딱 100개거든요. 꾸준히 구매하셨던 분들은 이번 코스튬까지 구매하시면 아마 100개가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100개 단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 여기부터는 다이아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여기 6단계까지만 채우시는게 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자 이번 18일 업데이트 내용에서는 이제 토벌전 극악난이도가 추가됩니다 예, 극악난이도는 7챕터에 에피소드 29를 클리어해야지만 열리게 되고요 세계소와 불이챕터까지 클리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극악난이도에서는 클리어만 하시면 은 SSR 방어구가 기본지급입니다 기본지급을 하며 이제 매우 어려움보다 높은 확률로 SSR 플러스 방어구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B급, B급이라도 클리어를 하신다면 일단 SSR 방어구 자체를 파밍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7-29 클리어가 되신 분들은 한번 그각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B급이라도 일단 클리어해서 이 파밍 모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3월 마지막 주 다음 주가 되겠는데요 이 3월 마지막 주에 추가된다는 이 방어구 옵션 재설정 때문인데 요거 때문이라도 SSR 플러스 SSR 방어구 현재 파밍을 미리 해두시는 게 좋긴 합니다 자 요거는 지금 개발 단계인 예시로 이미지 됐고요 아마도 이대로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일단 옵션에 재변경하게 되는 재화는 골드로 바꾸게 되고요 자 요런 거 굉장히 많았죠 유효 옵션이 나왔는데 이렇게 최하업으로 나와서 안 끼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새롭게 추가된다 내용이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은 선택 재설정이 있습니다. 일단 전체 재설정은 확실하게 골드로 교환하는 거 알겠거든요. 하지만 이 선택 재설정 여기 내용에서는 선택에서는 골드로 뽑는다 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 재설정 내가 원하는 옵션 이한 줄만 바꾸게 되는 경우는 어, 제 느낌상은 다이아를 소모해서 바꾸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전체 랜덤 한 번에 돌리는 거는 골드로 바꾸기 때문에 SSR 플러스 한 세트만 얻게 되더라도 원하는 옵션 뽑을 때까지 골드로 돌리시면 됩니다. 아, 하지만 주의할 점 있죠. 한번한번이 골드로 뽑을 때마다 이 누적치, 즉 골드량이 증가됩니다 이 횟수에 따라서 점차 골드가 증가하지만 여기서 정해놓은 최대치 이상으로는 증가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몇 회까지 존재하며 이 최대치 얼마까지인지는 업데이트가 돼 봐야 알것 같습니다 이 옵션을 바꿀 수 있는 등급은 SR 플러스 이상부터 한계 돌파가 돼야 됩니다 즉 능력치를 다 열어놓은 방어구 완료된 방어구를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하지만 SR 플러스를 굳이 골드 돌려서 바꿀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ssr 쪽은 최대한 세트 효과까지 맞춘 다음에 옵션을 돌리시면 될것 같고 ssr 플러스 이게 핵심인데 이 ssr 플러스는 얻자마자 그냥 유효옵션만 뽑아두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소울링크 드디어 소울링크가 열렸습니다 총 540개까지 보상이 열렸고요 이렇게 300단위 400단위 500단위 이렇게 한줄 별로 보상이 같습니다 개수만 늘어나게 되고요 어, 안타까운 거는 마지막 단계인 540개에서 SSR 아티팩트 상자입니다 상자. 어, 이거 선택 상자도 아니고 랜덤 상자로 준다는 게 이거 조금 보상이 너무 창렬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랑스톤 선택 상자가 끼어 있어요 결정 상자가 아니고 왜 스톤 상자로 들어있는지 이것도 조금 의문입니다 조금 개편이 될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중간 중간 한 개짜리가 껴 있긴 한데 어 차라리 개수를 올려서 여기서 결정 상자 한두 개, 세 개로 올리는 게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기사단 전투력 보상이 또 이렇게 새롭게 개방됐고요. 최대 100만 투력까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사단 랭크 달성 보상 101렙부터 만렙이 160인가요? 160까지 현재 뚫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기사단 스킬도 같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125 랭크부터 160랭크까지 기사단 스킬도 추가되었네요 옵션을 보시면은 해방 스킬 데미지와 어 기본 공격 데미지 이런게 또 적혀있고 결투장에서 방어력 20% 증가 결투장에서 HP 25% 증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보니까 방어무시 공격무시도 적혀있네요 이 145랭크 여기부터는 정말 결투장에서까지 역량이 엄청나게 가기 때문에 지금 랭커이신 분들 그리고 랭커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꼭다 열어줘야 하는 그런 옵션들이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하급 맹공의 물약, 하급 원소의 물약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을에 주디에 돌아오니까 이렇게 두 가지 새로운 물약이 맨 앞에 있네요. 어, 물병은 새로 추가된 거아니라도 아마 제작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 그냥 제작은 따로 없네요. 자, 일단 하급 맹공의 물약 사용 시 30초 동안 공격력 3%가 증가하고요. 하급 원소의 물력은 30초 동안 상성 데미지가 7% 증가합니다 어, 이 맹공의 물력은 이번에 캐시로 팔았던 그 사탕 사탕 아이템이랑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세일 기간으로 골드 개당 2400골드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최대 10개까지 구매가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상점에서 소모품에도 이렇게 팔게 되는데요 문제가 네 구매가 한 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공격력을 올려주는 그런 물약이다 보니까 무제한 구매는 안되는 것 같고요 하루에 한번볼대로또 이렇게 10개짜리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이아로 판매하는 이 맹공의 물약과 원소의 물약 어좀 생긴 게 다릅니다 그리고 하급이라는 단어가 붙어있지 않고요 자 요거 한번 눌려보니까 아 공격력 2% 더 증가되었네요 맹공은 2% 더 증가된 5%로 올라가고 요것도 5% 증가된 12%로 되어있습니다 어, 상성 데미지 12% 증가는 조금 쎌것 같은데 공격력은 기존에 3%에서 5%로 올라간 거니까 크게 체감은 안될 것 같고요 어, 상성 데미지 상성 데미지는 조금 체감이 날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상점에서도 이렇게 유료 다이아라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상점에 이렇게 메뉴들이 많아졌죠 기존에 있던 어, 이렇게 뭉쳐있던 것들을 이렇게 구분별로 나눠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공공시에 매일매일 무료로 뽑는 요거 아이템들은 매일 혜택 상품 여기에 블랙 기사단 일주일에 한 번이죠 그리고 고대 그랑 웨폰에 여기 매일매일 일일 선물 상자 한개 있고 이벤트 상품에 이렇게 일일 선물 상자가 있습니다 이벤트 고대 매일 혜택 여기서 우리 무료 상품들 매일 볼수 있고요 뭐 시나리오 상품은 이렇게 시나리오 별로 이렇게 묶어서 판매하게 되고 각 캐릭터별 스타트 패키지 이렇게 한 곳으로 뭉쳐 있습니다 그 탈것은 따로 탈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벤트 상점에서는 어 예전에 팔았던 3 3 0 0 0원의 무료 만다이아주는 미용실 패키지 다시 판매하게 되고요 그리고 왕궁 변경서 패키지가 또 나왔습니다 100개짜리 들어있는 거 월말에 아니 월초에 한 번씩 등장하는 것 같네요 이 기사단 랭크가 레벨 101렙 이상부터는 어 랭크업 레벨업을 할때 LP 충전이 되지 않는 현상 수정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업데이트 이전에 레벨 101랭크 이상이신 분들한테는 올린 랭크 레벨에 따라서 금빛 왕궁 명령서를 지급해 드린다고 합니다. 어, 하지만 최대량, 최대량이 최대량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따로 명시가 없는 것 봐서는 기사단 랭크 100 이상부터는 안오르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던 이 SSR 아티팩트 환원 어,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데 새로운 재화가 생겨버렸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실룩에 그랑주얼이라고 아티팩트 전용 그랑주얼이 생겨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이 그랑주얼의 수급처를 만들어 달라는 건데 어..지금 새로운 행처를 만들어 버렸거든요 이 SSR 아티팩트 전용 그랑주얼이 새롭게 생긴 겁니다 자 요것도 아마도 이제 다음주 업데이트에 추가될 것 같은데 과연 상품이 어떤 게 나올지 이 상품에 따라서 한번 우리 유저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강의의 그랑주얼 요거 하나로 퉁치지 못해서 SSR 아티팩트 이 가치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어, 하필 강의의 그랑주얼이 아닌 실록의 그랑주얼 이렇게 새로 만든 점은 조금 마이너스,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잠깐만, 이럴 경우 지금까지 미리 갈아버렸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미리 SSR 저항 아티팩트 미리 갈아 버리신 분들은 다이 노란색 그랑주얼로 받게 되었는데 어 여기에 대한 차등 보상이라든가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똑같이 돈 질렀는데 어, 뒤늦게 시작한 분들만 이 실록의 그랑주얼로 혜택 보는 거고 기존에 열심히 돈 지른 사람들은 그랑주얼 노란색깔로 받는 건데 어이 부분 나중에 차등 보상 해줘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어떤 상품이 파는지 그 내용이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미지수로 남아있게 되겠네요 자 오늘 내용은 이렇게 업데이트 내용은 이렇게 끝나게 되고요 새롭게 추가된 이벤트가 있긴 하지만 뭔가 이벤트스럽지 않은 이벤트고요 특히 뽑기 부분은 가장 핵심인 하늘의 소호자가 없다는 점에서 딱히 메리트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뭐공주에걸리는 그나마 조금 쓸만하죠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유저와 소통을 할 것인지 잘 해결됐으면 하는 부분이네요 지금까지 상황으로 쭉 이어져간다면 여전히 과금 창렬 게임이 지금 될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발 이 부분 잘 해결했으면 합니다. 업데이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